안녕하세요. 상식파괴왕입니다. 여기에서 신의 상식파괴왕이 여러분들의 상식을 파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심을 파괴하는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식을 파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상파왕 이라고도 부르고 상식파괴왕 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어 상식 파괴왕은 뭐 스윙적인 측면 그리고 골프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 뭐 정말 많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편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편견을 깨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식 파괴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재밌는 내용 하, 고민해서 가져와 가지고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스윙적인 측면을 뭐 끌고 내려와라 뭐 캐스팅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무겁게 시작하려다가 그래도 어, 좀 재밌게 편하게 시작하는 게 낫겠지 해서 오늘은 클럽에 대한 상식을 한번 파괴해 보겠다라고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뭐 리뷰왕도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그라파이터와 스틸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상식을 한번 파괴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두 아이언은요, 어, 쿠로 시리즈입니다. 오늘 쿠로 시리즈 MP620이라는 중공구조를 가진, 아 어, 단조 아이언이에요. 단조 아이언이어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렸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7번 아이언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똑같고, 그 다음에 샤프트는 스틸이고, 스틸은, 어, N NS Pro 있잖아요. NS p r 950그 다음에 S 샤프트고요. 그리고 아, 그래파이트 샤프트인 시나리라고 해서 6 5 g 짜리 S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찌 보면은 이 녀석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둘다 지금 S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스틸 샤프트로 이제 샷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 넘버에 대해서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왜 스틸 샤프트를 써야 되고 왜 그라파이트를 써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950이라는건 이제 95 g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좀 단단한 s 샤프트 먼저 스틸 아이언 입니다 쭉 올라가서 높은 탄도로 한150 m 정도가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백스핀 양은 6820 3이가까 6,800 정도 볼 스피드 한50 정도가 나왔네요 음. 자 그럼 그라파이트 이것도 약간 올려 칩니다 비슷하게 그랬더니 쭉 날아가서 아 일단 5m 정도가 더 날아갔고 6,1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라파이트는 벌써 이 무게 자체가 3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라파이트 아이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주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볼이 좌우로 날릴 수가 있다 좌로 우 날릴 수가 있고 이 토크 라는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공이 좌우로 날려서 정확한 핀 공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편견인 거예요자 다시 약간 올려 치는 스윙 그러면 쭉 뻗어서 따라 가는데한 이번엔 162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백스핀도 여전히 6,000대가 나왔고, 볼스피드도 한5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테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처럼 그 사실은 예전 에 카본이라고 불리우던 시대에는 막 치면 무슨 팍 떠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술력이 엄청나요. 요즘은 이 시트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트지를 많은 그 간격부터 맞추는 그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우수해서 일관성을 굉장히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상식 파괴라는 건 뭐냐면 그라파이터는 후졌고 스틸을 쳐야 된다라는 그 상식을 제오을 파괴하겠다고 이 자리에 쓴 건데 어, 스틸 아이언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거리는 같은 스펙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길이에 같은 번호에 샤프트만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비거리 차이가 5에서 10m 정도는 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무겁기,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면에 들어가는 힘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라파이트보다 공도 더 떠요. 왜냐면 백스핀양량이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핀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팍 서버립니다. 그런데 그라파이트는 약간 떨어지면 한번 정도는 튀어요. 만약에 스틸이 그 자리에 공이 쓴다면 그라파이트는 한번 정도는 튑니다. 왜냐하면 그 튕겨 나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무조건 나는 스틸 써야 돼. 아 남자는 스틸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 이제는 내 특성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그라파이트냐 스틸이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30대 힘 좋은 건장한 남자라면 스틸 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이 상식 파괴형처럼 제가 올해 나이가 어40 중후반이거든요. 47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힘에 대한 어느 좀 부담스러움, 그런 것도 좀 느끼고, 그리고 정말 내가 골프클럽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느낌이 없다면, 그라파이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스틸로 세게 치는 그 느낌을, 자, 스틸로 세게 치는 느낌을 보면 잘 떨어지죠. 스틸은. 스틸로 좀 나름 세게 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편하게 친 거였고 이런 애들은 보통 딱 떨어진 이제 164라는 0한 숫자가 찍혔는데 이런 애들은 떨어지면 그냥 빡그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스틸 샤프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라파이트는 164 정도를 치려면 지금 6500이라 백스피이 나왔는데 얘는 한 지금 165 정도 치려면 쭉 그렇게 세게 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컴팩트한 느낌. 한160 정도 나오겠네요. 한좀 비슷한 힘을 친다고 쳤는데 그러면 벌써 백스피 양도 적고 그 다음 볼 스피드도 뭐 거리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남자는 스틸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라파이트를 치면 무조건 날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라파이트도 저같이 이렇게 지금 S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채 이거 뭡니까? FF247이죠. FF247인데 일부러 8번 하연을 가져왔어요. 제가 7번 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8번을 갖고 왔어요. 8번이죠. 이 클럽을 쳐보면 보십시오. 이 클럽은 레귤러예요. 레귤러에 오히려 샤프트도 50g밖에 되질 않아요. 이렇게 휘는 거 보이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툭 쳐옵니다. 툭 쳤는데 거리 한번 보세요. 8번 하연. 꼭 바로 날아가죠. 그런데 170이라는 숫자가 아주 편하게 나와요. 제가 세게 쳤나요? 다시. 자, 이번엔 좀 세게 쳐볼게요. 그랬더니 역시나 170 정도 나오는데, 117 그리고 탄도도 굉장히 좋고, 심지어 8번 화언이백스핀 양이 15,900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볼은 더 뜨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랄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 FF 서7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라파이트에 대한 오해, 그리고 편견, 부정적인 시각 이제 버리셔야 돼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 거리도 편하게 낼수 있고 그다음에 클럽에 따라서는 오히려 8번 아이잖아요. 8번, 아이잖아요. 8번 아이가 좀더 뜨긴 하지만 그린을 지킬 수 있는 능력들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틸은 나쁘고 그라파이트가 좋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라파이트는 절대 쓰면 안 되는 클럽이라고 생각했던 을 그런 편견을 깨서, 상식을 깨서 어, 누구나 편하게 골프를 치려면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레귤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훨씬 쉬운 골프를 칠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상식 파괴왕은이 스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스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텐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어, 오픈마인드로 여러분들 꼭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도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